주식 고수인 아내에게 결국 각서를 썼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올린 덕에 조금 가사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반대로 갔고요. 왜 그랬는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으니까요. 아내의 말은 좀 벌었느냐고 물을 때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금 벌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마음은 조급해지고 안되더군요. 그래서 생각을 좀 했었죠. 아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자존심 같은 거 따지다 보면 더 폐가망신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황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요. 사실 그대로 아내가 짧은 시간에 100만원을 버는 동안 저는 그 반대로 계좌를 펑크 내고 있는 중이었으니 며칠 동안 체중이 수 킬로가 줄더군요. 정말 숨도 크게 쉴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영화를 본 후로 롯데월드 주변을 돌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밤늦게 이마트에 들러서 장도 같이 보고요. 아내는 이런 걸 좋아하지요. 이마트 쇼핑하다 돌아오는 길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안 좋았던 이야기는 다 쏟아 놓았습니다. 참내 네,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바보같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더 그르칠 때도 있겠지요. 덕분에 오늘 이런 저런 걸로 아내에게 각서를 썼습니다. 앞으로 돈 관리는 전부 아내가 맡기로 한다고 모든 권한을 아내에게 이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가 해오던 걸 퇴직한 후로 제가 가지고 했었는데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현실은 현실인데 몇개 항을 만들어 놓고 보장을 찍던지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망설였더니 싫으면 관두라고 합니다 결국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가계부의 땅통계좌를 아내에게 이관한 셈이죠 다음으로 하는 말이 대출을 받아서 1천만원을 줄 테니까 한달에 50만원만 벌어라 100만원 가지고 대박을 볼라고 하느냐 그걸 가지고 돈딸라고 하니까 도박이다 온갖 굶시렁거리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더 벌라고 하지 말고 딱 50만원만 벌으라고 합니다. 자신 없어? 다음은 내가주식 홈트 하루종일 본줄 아느냐? 시간 나면 자꾸 바람 쏘이러 다녀라. 홈트를 열어보고 주문 내놓고 바깥 외출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는데 왜그러는줄 아느냐? 컴퓨터 앞에 하루종일 잊지 말고 하루종일 붙어 있지 마라. 사람들한테 관심 좀 가져라.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 좀 가져라. 뭐 자꾸 컴퓨터에 있다 보면 사람 생각이 경직되고 그러니 신선한 생각이 나겠느냐. 그러니 될 일이 잘 되겠느냐. 머릿속에 복잡한 거는 다 버려라. 머릿속에 복잡하고 다 버려라 잊어버려라. 메모하려고 들지도 말아라. 얼마에 샀는지 등도 잊어버려라. 그러다가 한 번씩 들여다보고 아니면 즉각 정리하라. 그런데 그저 게임과 한 종목을 보여주는데 수익률이 119%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보니 다시 상한가 매수 잔량이 쌓이더군요. 상한가 잔량이 계속 쌓이면 더 갈지 모른다고 했더니 신경 안 쓴답니다.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합니다. 결국은 매도 주문을 내더군요. 심지어는 주식 공부한 거다 버리라고 하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참고는 하제다 버리라고 합니다. 다 소용없답니다. 저는 아내를 사부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켜라.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되 신용을 지키도록 해라. 신용은 자존심이다. 실시간 방송에 너무 올인하지 마라. 다 쓸데없다. 방송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거래에 집중하기도 힘들면서 방송을 보면 집중이 되겠느냐. 결국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잘 따는 사람 돈 따게 비법이라도 전수해 주더냐. 그래서 돈좀 땄느냐. 결국은 다 쓸데없는 자기자랑과 하소연 분이고 결국은 남는게 없다. 증권 방송금지령이 발령. 아내의 방송금지령. 전업으로 하지마라. 주식으로 이것이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냥 재테크로 생각하고 해라 안되면 잠시 쉬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라 이게 직업이다라고 올인하면 안될 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승률이 떨어지고 한번 힘들어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정말 가볍게 해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아내가 주대우 주식을 산 적이 있었죠 그때 20만원이 조금 안되는데 20만원에 2000주 이상 되었던 것 같은데 그만 대우 사태가 생기면서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절차를 받는다는 공시가 나오고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었죠. 상장 폐지 되면 주식이 휴지 조각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안 쓴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대우 주식이 회사를 분할해서 다시 재상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대우, 대우건설대우, 인터내셔널대우조선? 암튼 대우만 빼놓고 전부 재상장하니 액면가 5천원에 몇대 하는 금액으로 다시 거래가 되더군요. 시간이 흘러서 잘 기억은 안되지만 재상장 후곧 팔았는데 그 금액이 처음 15만원에 10대가 넘은 금액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대우를 몇주 가지고 있지만 상장 폐지돼서 거래 가격은 0원입니다. 결국은 다른 걸 아주 제 값을 쳐받아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되었죠. 아내의 자랑 같아서 말을 좀 아끼려고 합니다만 제가 주식으로 잘안 돼서 자꾸 돈이 필요할 때 위기에서 구해 주었네요. 발상의 전환을 하라고 합니다. 주식에 빠져들지 말고 그냥 세상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주식에 빠져 있으니 속고 잘안 되는 거다. 주식책 그만 보고 연애소설 같은 것도 좀 보고 인간의 감성에 도움 주는 시 같은 것도 좋고 소설책을 많이 봐라. 침대 옆에 주식책 그냥 쌓아놓고만 20여권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책꽂이 있는 거말고요 요즘 다 책을 본다고 건드리다 놓았던 거입니다. 주식책 보니 돈 벌어지더냐? 자꾸 욕심만 생기고 허황된 꿈만 생기는 거 아니냐? 그냥 재미있는 소설 같은 거 보고 즐겨라. 애써 돈 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즐겨라. 그러면 돈이 벌어지더라. 나 입원했을 때 입원비 걱정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들어왔다. 기적이다. 그런데 주식으로 돈좀 벌어서 경원비 보탰느냐? 고혹스럽기도 하고 숨쉬기도 힘들지만 다 맞는 이야기이고. 한편으론 어쩐지 야릇한 자신감이 생기는군요. 주식 책을 보면 볼수록 거래가 더안 되고 꼬이더군요. 자신에게 필요한 원칙은 생각하나 마나였습니다. 장이 끝나면 분명 금일 매매에 대한 복기로아 여기서 잘못했구나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실전 공부이고 다음날 그대로 이어지면 돈을 벌어주는데 장 마감 후 복귀 마치고 나면 밤 늦게까지 이것저것 공부를 합니다 저는 항상 다음날 장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취한 행동은 어제 장 마감 후 느끼고 동감했던 거 반성했던 거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책을 본 것이 다 허접하거나 도움이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글쓴이를 다 거짓으로 몰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리 인간이기에 조금은 책쓴니도 경우에 따라선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실전은 냉혹하다는 거죠. 결국은 최종적인 공부가 거래를 통해서 복귀하고 반성하던 과정에서 완성이 되는데 욕심이 생겼거나 불안하니 그만 다시 공부를 더 보충해 준다고 공부를 했던 것인데 보면 어 이런 게 있었구나 기왕에 알고 있기도 하지만 또 보면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익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돈 버는 방법은 스스로가 완성해야 한다는 거입니다 물론 몇몇은 짧은 경력에 돈을 잘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어려운 과정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알아간 방법들을 알려줄까요? 이미 알려준다면 그거는 기법이 아닙니다. 그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에 결국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결 구곤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만의 혼이 담겨있는 것이지 내 혼이 담겨 있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공부는 하되 결국은 내가 기법을 만들고 나만의 색깔을 만들지 않으면 백전 백패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결국은 운도 따라야 아내는 운이 좋은 듯 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해도 안 되면 운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운이 안 따라준다면 좋은 흐름이 될 때까지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좋은 기법이 있어도 장이 좋아도 자신에게 안 맞는 흐름이 찾아오고 공부했던 방법들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안될때 자꾸 해봐야 백전 백패입니다. 그런 때는 다소 후퇴를 했다가 충분한 에너지가 충전된 다음에 하면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샀는데 세력이 장난치고 자꾸 흔들리면 그냥 한숨 푹잡니다 홈트를 닫고 한동안 보지 않던가. 결국은 심리에서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상대쪽 심리에 말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결국은 나만의 심리 흐름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같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로또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주식에서 대박을 꿈꾸지 않기 위해서 사는 듯 합니다. 뭔가 해놓고 꿈을 꾸어야지. 복권도 사놓지 않고 꿈만 꾼다고 되겠느냐. 될 가능성은 완전 제로다. 그러나 그 꿈이 가끔은 딱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꿈이 이루어지더라. 결국은 주식에 대박을 꿈꾸지 않아서 허황된 심리 조절이 되어서 편하고 로또 복권 추첨을 기다리는 한주 동안은 행복하더라. 혹시 추첨에 안 되더라도 일주일 동안 행복한 거로 만족해라. 에이 돈만 아깝네 그러지 말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돈이 아까워서 로또 복권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네요. 결국은 다 무장 해제당했지만 재무장을 해서 다시 증시에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마땅한 자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낮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트레이딩하고 야간에 대리운전을 해보려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요즘 콜 수가 적어서 고생만 하고 버는 건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냥 3만원만 벌어도 대리운전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항상 느끼고 반성하는 일이지만 지금 하는 거 반대로 가면 되겠구나. 서둘지 않으면 되겠구나. 몰빵하지 말고 자금을 나누어 분할 매매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소리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이게 진짜 사부고 공부인 것 같은데 그동안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내의 잔소리를 이거 저거 생각나는 대로 옮겨 적었기에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저에게는 엄청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아내의 충고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교본으로 삼고자 합니다.